특히 맞나요? 그쵸? 렇 어... 그러면 저는 예로 하겠습니다 예쁜 빨간색 리본이 달려있는 뿌식이 아깝게 예쁘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오, 음잘 못해도 괜찮아 잘하고 싶은 그 마음이 소중한거야 그 마음 잃지 않길 바래 아주 너무 필요한 말이었습니다 맞아. 이 문구처럼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는 2022년의 이연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<웃음> 코로나다 보다 하면서 다들 새해를 즐겁게 누리지는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희망차게 행복하게 한 해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<웃음> 감사합니다 안녕!